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물리 바닷가와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는 주택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앞쪽에 창고가 있고 앞쪽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집 뒤쪽입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골목에서 촬영했습니다. 앞쪽에 큰 나무가 있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집 뒤쪽을 보겠습니다. 지붕은 스레뜨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반대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벽화가 이쁘게 보입니다. LPG통이 보이고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관리는 잘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집 뒤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집 앞쪽입니다.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앞쪽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58제곱미터 78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구는 주거 개발 진흥 지구입니다. 주거 용지로서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구규지입니다. 건물 면적은 44제곱미터 14평이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두개 화장실 한개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 대장상 없습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없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주차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암방 기준 남서향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원은 없습니다.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